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 tv 고구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번외편 긴급 역주행입니다 제가 보통 좀몇 달은 된 기사들 중에서 오해를 좀 바로잡아야 할뭐 그런 내용들을 고르는데요 이번엔 한달 정도밖에 안된걸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막 터질 때 하고 싶어 바로 바로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같이 떠들어 주 전문가 분이 바쁘셔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이 기사부터 보시죠. 대기업 사내 유보금 950조, 경제성장과실, 재벌의 어, 편중, 그러면서 뭐 시민단체 사내 유보금 세금 특혜와 저임금 노동 결과물 총수위가 경영권 방어에 쓰여 전형적으로 모두 가기를 시전하고 있는 어떤 그좀 굉장히 극좌 성향의 이제 시민단체가 이런 거를 냈어요. 이런 기사인데 하튼 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 천조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으니 돈 풀고 투자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말씀드지만 이게 시민단체 중에서 아주 좀 왼쪽에 있는 극진적 단체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쭉 받아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웃긴 게뭐 사내유보금 개념 자체가 우리가 워낙 혼자서 약간 오해가 잘못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데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기자들이 별다른 문제시켜 없이 그냥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쿼트 기사로 흔히 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여기서 약간 더 오해를 심하게 한 기자들은 아주 엄근진하게 대기업을 꾸짖습니다 이때쯤에 뭐 그러면서 어뭐 30대 그룹 산에 그러니까 이게 이건 되게 엄마 그 무슨 항상 나오는 항상 기억이 나는 기사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언제 받지 않을 이렇게 느낌이 항상 있는. 매년 나오니까. 어, 매번 나오니까. 어. 거의 뭐,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꽤 오래된 기사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재작년증 기사인데요. 나름 이름 있는 신문이에요. 어? 이름 있는 신문이고, 영호적판 신문인데, 맥을 또 잘못 짚어요. 외환위기 20년 끝나자는 고통, 이런 기획 시리즈인데,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 700조 6박, 역대 최고 투자 고용의 인생 전형적인. <웃음> 어, 근데 이이 이 신문사가 호적판 신문사는 아니에요. 어, 어, 그우리 어딘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나름 이름들은 다 아는 꽤 그래도 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런 데인데 저도 좀 보다가 짜증이 나고 답답해서 급하게 모셔왔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연구소 경영지팀 재무박사 수료하신 최한나님입니다. <웃음>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경영 전략 연구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최한나입니다. 뭐 재무도 하고 경제학도 하고 했는데 뭐 사실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닙니다만 아. 아닙니다만 이 기사의 잘못된 점을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나도 사실..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 네. 회계상에 어. 존재하는 항목이 아니고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좀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내유보금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것떠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그것도오르잖아요 음. 회사에 현금 싸울 느낌딱 들어요. 당연히 회사 안에 뭔가를 유보, 뭐 현금을 막 금고에 쟁여놓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내유보금이라는 말은 사실, 회계상에는 전혀 존재,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음. 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 사내유보금, 그리고 뉴스 나올 때마다 너무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요. 대, 대기업들이 음, 뭐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투자 하고, 투자 안 한다. 고용 안 하고 어, 돈을 뭐 현금을 막 움켜지고 있다. 이런 뭐, 표현이 제어켜지고 있다? <웃음> 부도덕한 <웃음> 것들 뭐 이런 느낌이 파워트는데 그러니까 경영전문기자들 올때 사실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볼 때마다 음, 이게. 그래서 어, 사내유보금이 사실은 어떤 항목을 음, 지칭하는 음.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어떤 항목들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회계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건 뭐넘어무너무 유교 뭐 경전처럼 우리가 달달 외우는 공식이기도 한데 사실 이 사내 유보금은 이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면 냐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본에는 크게 어세 가지 항목 정도로 주요 항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자본금, 우리가 회사 세울 때뭐 자본금 천만 원, 이천만 원갖고 시작하잖아요. 뭐 대기업은 그보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세 가지가 메인 항목입니다. 자본인여금은 쉽게 말해서 액면금액보다 발행금액이 높아졌을 때그 차익분을 말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게 대체로 이제 사내유보금이라고 지칭되는 항목인데 이익잉여금이라 하면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 이익에서 배당주고 남은 금액 이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이걸 그냥 언론에서 부르기 쉽게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인여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사실은 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익에서 배당 주고 남은 현금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뭐 항목 따질 것 없이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도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현금을 뭐 그냥 금고에 쌓아 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은행에 맡겨 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행이 그 돈을 다른 회사의 다른 개인들의 대출로 또는 은행도 음. 스스로 투자를 하니까 사실은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 손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현금이 은행을 통해서 또 다른 구조로 흘러가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자산에도 유동자산 있고 비유동자산 있고 부채에도 유동부채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나누기, 나누는 거긴 한데 이이 이 인여금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볼수 있느냐 이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뭐 유동자산은 쉽게 말해면 현금, 현금 음. 비슷한 것들, 유가증권에 투자한 음. 것들, 혹은 뭐 우리 사업이 있는데 몇층임대에서 받은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비유동자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음. 것들. 어, 여기 또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음. 유형 나뉘는데 유형자산은 어다 여기서 다시 듣는 것 같아. 건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유형자산에는 이제 뭐 부동산,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거 들어가고 또는 뭐 차를 샀다던가 기계에 새로 뭐 새로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게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그거보다는 이제 뭐 상표권, 재산권, 특허를 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권한들 그것을 겨,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어,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만 볼게 아니라. 이 양면이 똑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응. 이것만 늘어날 수 없어요. 응. 이게 늘어나면 이쪽에 어딘가도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현금도 있고, 유무형의 자산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익 인여금이 늘어났다, 현금이 늘어났을 수도 물론 있지만, 그 밑에 무형, 유무형 자산들이 늘어날 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기계사고, 땅사고, 뭐 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응. 뭐, 특허내고, 이런 가치가 늘어나서 이기금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정말 현금이 늘어나서 이 기업이 늘어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비판하려면 이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를 살펴봐야 이 기업이 진짜 나쁜 기업인지 혹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동반해서 이이 이 경험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기억 그 그렇죠.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 이, 저도 이제. 예전에 봤던 그 최저 학교 수님 글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또 읽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되게 시원하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MBA 속 이런 것도 응. 알잖아요. 근데 너무 최저 학교 수님 글의 특징이 정말 명쾌하게 딱 찌르잖아. 예, 찌르잖아. 네, 어. 쫙 찌르잖아요. 예, 지금 찾아보세요. DBR에 가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다시 한번 봐서, 일단 진짜 이렇게, 이렇게 딱 예를 들어 설명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순위 0억 원을 기록한 기업이 있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평균적인 한국 기업들은 단기순위 20에서 30% 정도를 배당을 한대요. 그러면, 배당, 제 배당금을 차감하고 나면 결국 한 700억 원의 이익 인여금이 늘어난 거고, 이중 대부분 한 650억 원 정도는 미래 성장을 위한 막 투자 자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될 거고, 한 일부인 50억 원 정도만 현금 실제 이제 우리가 현금 생각하는 산내어 현금 현금.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생각는 산해 유보금의 이미지는 사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방적인데 마치 이게 100억 전체가 아니면 천억 전체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막 오도가 되고 호도가 되고 왜곡이 어. 돼서 막또 심지어 막 칼럼으로 준엄하게 꾸짖어주시고 자꾸 이러니까 잡자 꾸짖어 차라리 아, 뭐, 왜꾸짖어 <웃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없고요. 저희 뭐 번외편이고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마무리, 네. 답답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사들이. 사실 이, 현, 이 현금 이현 항목이 늘어나서 이익기여험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음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형, 현금 보유량이 다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어, 그거 좀 인용해 보고자 해요. <웃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상장기업들, 미국의 경우에 평균 현금 보유량은 총 자산의 한 30% 정도 됩니다. 28.9%, 30% 정도 되고 일본 기업들은 15%.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자산의 한 10% 정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뭐 3분의 1,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 비교를 해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밑에 음. 무형 자산을 늘려가면서 이이용항목이 동시에 늘어났을 수가 있다. 요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그 DBR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음, 굳이 이걸 모르실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싶어서 했고요. 좀 이렇게 이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거고 또 최종학 교수님 글도 우리 DBR 사이트에 있으니까 보시고 좀 주변에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좀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을 좀 주놈하게 주놈하게 네, 꾸지셔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번외편은 여기서 긴급역주행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